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이어져 영원한 침구로 남기를 기대합니다. 다시 한번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신 참전용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